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 중국 이고요 네 저는 1월 1일에 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방학이에요 여기가 학교 방학 원래 12월 29일에 방학인데 어, 한 이틀 더 있다가 야, 드디어 이제 한국에 갑니다 어, 어제 밤에 제가 한 50분 가량의 녹화를 하고 누르고 잤는데 이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좀 녹화를 하는데 음, 지금 뭐 올려봤자 여러분들이 토익시험장에 도착을 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 시간으로는 오전 9시라고 나오니까 그곳은 10시죠. 1시간이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돼요. 네, 시간을 한 시간 버는 거죠, 여기 있으면. 어, 지금 한창 시험 준비하고 또, 어, 그럴 것 같은데,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취지는 어느 정도의 적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나고 토익시험을 요번에 안 보시는 분들은 뭐 다음에 또 보셔도 되고요. 대비특강이라는 거는 항상 좋은 특강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전체적인 좀 문법에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그가 나왔던 문제의 빈도를 좀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것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런 좀 약간 강사로서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 그러므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 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어,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어, 좀 양해해 주시고 정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가니까요 더 자세한 어떤 문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은 30번의 어, 문제의 분량을 제가 한 40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시간을 마치겠다고 하면서도 매번 오버를 하는데 오늘은 30, 40분 안에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 뒤에 full-time w o r k 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어,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어, 달려들려고 딱 접근을 할 태세인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 30문제 정도이면 한 절반 정도의 문제는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고요 어, 그 나머지 한 15문제 내에서 순수하게 어휘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게한 여덟 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을 어법으로 가고 어휘도 어법으로 보여야 되는 실력이 늘어나야 되겠고요. 어휘와 어법의 두 가지를 겸비한다면 그건 100% 어휘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휘로만 푸는 문제는 어, 정작 어, 한 6, 7, 8문제에서 좌우가 되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득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뒤에가 월거리 왔어요. 자 이거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거의 주로 라는 말을 쓸 경우는 9 9 9 육박할 때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어 동사에다가 이알이나오알을 붙이면 가산이에요. 이건 사람 아니면 기기에 해당되는 그런 꼴인데요. 뒤에 월걸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어 가산으로 간주해야 되겠고 수표기가 없으면 영어는 절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 그냥 틀린다라고 간주를 하죠. 문법을 체크하는 컴퓨터조차도 그래서 수표기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앞에 뭐어를 넣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문제화될 수도 없습니다. 어 아니면 언어 넣어라. 자이 보기가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하나 좀 어, 살펴보면은 일단 a는 just가 부사고요 자 부사는 어 동사 명사수식을 어, 일반적으로 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할수 있는 게 only 이런 것들 almost 어, all of t 이럴 때 이제 a l m o s t 가 a l 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고 f o r 은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가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지켜야 되죠 쉼표 점이 지켜야 됩니다 뒤에가 쉼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더를 많이 해서 틀렸는데 아더는 뒤에가 가산이 올 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아더 월걸스 응. 아더이 수표기를 책임지 지 못하고 뒤는 에 명사 수표기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자 에브리는요 얘는 절대적으로 뒤에가 어, 단수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되면서 뒤에가 불가산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모든이 세 개가 있습니다 all any every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가산 불가산 다 붙이는 게이두가지고 얘는 가산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w o r k e 를 이렇게 쓸게요 자그 다음에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all은 workers만 사용이 되고 얘는 두 개가 다 돼요 w o 도 되고 w o r 도 됩니다 어떤 집합적인 개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단수로 갈 수가 있고요 어, 수적으로 다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 또 차이점은 w o 이가사이 w o r k 갈까요 w o r k 인력 자 이거는 어, 불가산이거든요 all w o r k 괜찮아요 자, n y 뒤에 월 c 스 괜찮다는 거는 월과 n 니의 공통점은 가사 불가선을 다 붙인다는 거. 하지만 에브리는 불가선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밖에 못 쓰고 있어서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음자 2번 문제 보죠. 자 이거는 어휘 문제인데 명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in her field 그녀의 분야에서 latest 이게 늦은 거라는 거는 최신이죠 가장 늦게 출시되는 무엇이든지 어, 일단은 어휘에 대한 부분을 이틀 s 출제위원들이 다룬다면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내용 관계니까 이거 생각해서 앞뒤 부분에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이제 의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의 문맥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두번째 양보 세번째 역적 버트같은거 네번째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관계를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이유가 b 디자이너 이라고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다는 거는 딱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부사절이, 부사구로 줄고 접속사가 빠지면서 분사구문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앞에가 빠진 게 비커진지 올던지 웬인지 뭐도대체알 수가 없지만 아, 내용을 잡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아, 이게 뭐가 있다가 빠졌구나라고.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맥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구어를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은 그렇지 어려, 어렵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 강력한 이제 의무가 이렇게 들어가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keep up with the, the ladies i n h e fill 어, ferd가 앞에 패션 디자이이가나왔으니까 패션 인더스트리겠죠. 패션 분야에서 최신의 상품을 keep up with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다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버전은 우리가 패션에 버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버전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버전이 되겠고 element는 요소고요 development가 d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치다가 이 development는 여러분들이 발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음, 이렇게 이제 가산 명사를 사용될 때는 <웃음> 최신 상품이 어 되요. <웃음>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죄송해요 자 D가 <웃음> instance for instance 아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때 <웃음>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답은 C가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여러분 부사 어휘문제 부사 어휘문제는 일단 수식을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동사 뒤에 부사 들어가고 전치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앞에 부사는 동사 수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전치사구를 수식하는게 돼요 그래서 어, 이 테스트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부사로서 focus나 r e l y 를 쓰는 음, 언을 붙이는 이 동사가 이 뒤에 전점을 하고 의존을 한다 전적으로 exclusively 자 이거 출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약간 좀 뜸해졌어요 요즘에 어, primary가 뜻이 다른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에, 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사의 출제빈도가 높았는데요 자이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게 돼요 has develop e d 하고 to 정세 produce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부사는 가까이에 있는 동사의 수식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수직할 리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부사가 이 뒤에 있는 대내 어, 이 구를 수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모을 대내 비교급이 있다 보니까 위치를 여기에 넣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동사, 투 정사의 동사 수직하는 부사로 이렇게 뒤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프로듀스를 어떻게라는 걸 던져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생산하다를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A. closely 철저하게 생산. 자 철저하게는 어, question 동사 명사 다 됩니다. 질문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investigate라는 동사시죠.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얘가 밀접하게라는 가까이의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전에 work가 나왔고 closely 밀접하게 고객과 뭐 함께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오답 처리고요. 에피시언 효율적으로 생산. 전보다 더욱 더 패널, 솔로, 솔러 패널이 태양열을 받는 판이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롱리는 이게 뭐 강하다, 세다 이런 이제 느낌이 조금 어, 판이 세고 뭐 이런 게 <웃음> 연상관계 이제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이다 보니까 계속 어, 죄송해요. 그냥 자동으로 이제 어 뭐죠 이게 음 어허 막 이런 소리 네자 프로듀스를 스트롱이 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트롱이는 주장을 강력히 하다 이런 그런 동사랑 자주 어울립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죠 자 4번 넘어가죠 에 s 는 전치사로 자, 여기서 사용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게 돼요 제가 흉내내보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 미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음 나와 같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사람과 동격이 돼야 되죠. 여러분 as나 such as 무엇과 같은 혹은 like 이런 것들은 앞에와 언급된 게 같은 동격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앞에 봤더니 your duties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의 d 리는 내가 소유한 d 리와 같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my duties를 어 줄인 소유격 대명사의 mine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 나의 책임 업무와 같다 당시의 책임 업무로서 as a research scientist will be practically 어, 실질적으로 the same as mine 렇죠자 응, 5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 사는 좀 서포트 해주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단서다 클루다 그러는데 제가 고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를 더 좋아하지 강아지를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 c는 클루예요 단서 a는 aid 어,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 t가 trap 이에요 yeah, trap 함정. 함정 그리고 이제 c하고 a가 거의 비슷한 관계 아니니까 이럴 텐데 단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과 이제 AD의 도움은 얘가 오답으로 가려다가 이거 오답이야. 조심해. 라고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별이 되는데, 일단은 전치사의 단서는 보통 뒤에는 명사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뒤를 봤더니 돈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액수가. 특정의 액수가 좀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 영화 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이 액수에 대한 기준이 대체적으로 좀 일반적이죠. 그렇 어, 예를 들어 뭐 백불? 백0 0불을딱 기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내가 백0 0불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근데 이제 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백0 0불이면한 12만원, 3만원 정도 되니까 어좀 큰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애매한 거 말고 누가 생각해도 기부를 한 달에 2,000불을 한다 이런 거는 어때요 어한 달마다 2,000불, 300불 뭐또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진짜 껌값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한 달을 매달 2,500불 정도의 돈을 한 300만원 돈을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 돈을 기부를 하는데, r e g u l 기부를 하느냐. 그 액수가 2,500불이 뒤에 붙었었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좀, 어,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낼리는 없다라는 그런 약간 의 힌트가 좀 있긴 했었는데 콜렉티브리가 답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다 모아 모아서 어, 2500불이라는 돈에 엑스를 어디다 기부하다 그래서 이제 부사가 어, 약간 엑스에 대한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단어가 좀 일단 r e 러리는 아니다 이게 문제를 어,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이러다또 지금 40분 넘어가겠어요 다른 문제가 계속 연상이 돼서 자이 앞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p 어, r procurement, um, procurement, w h i i e l i t r a r e p h r e o l u r e m o d s r e n t 을 찾아보시면은 군수 e 품이 o 요 t h r e s h o l d 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 e 한계, o l d This is a t r e s t h r e s o t h r e o l d o a r d o f d i r e c t o r 가 a p p r o v e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상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이 안 나올 때는요. 펼쳐스 오를 구매품에 대한 액수가 천 불이라는 자체는 이게 굉장히 구매품에천 불이면은 많은 그런 돈이죠, 그렇죠? 이거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의 액수를 표현한다라고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깔끔한 한국 말이 안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 액수에 대한 거와 앞에 있는 어, 물품에 대한 구매액수의 연결 고리가 업의냐 의투어의 향하냐 관아의 얘기 거리냐 주제 거리냐 업번의 뭐에 대한 이것도 약간 언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버트가 좀 비슷한데 언을 쓸수 있는 자리에 다 대체를 업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요. 자, 어버트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불의라는 답이 A가 정답이 돼요. 모의모는 소의 기념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 뭐 시간의 제한 한계, 그리고그 한계는 시간의 한계다. 시간이 소유하는 한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계는 시간에 관련된 한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라는 이 ETF이 구체적인 X가 언급이 되면서 천 불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천 불까지는 살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최상이 없다면 최선이라도 가셔야 되는 게 모든 토익 문제는 best a n s e 를 찾기 라고 보셔야 돼요. s 이런스 찾기가 아니라 6번 문제 갑니다. 자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뽑다 보니까 명사의 어휘 문제를 좀 많이 뽑았네요. 어, 전치사가 도움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어, 타동사의 목적어와 목적어의 타동사의 관계는 서로 굉장히 클로의 관계예요 어. 단성 인슈어의 대상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위드를 뒤에 붙이고 있다는 거는 뒤에 위드가 스탠다드랑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 부분 정도까지는 읽어 주는 게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거는 아닙니다. completion. 어, 완성, a s s i s t a n c 보조, 도움, application 적용. 툴을 보통 수반을 잘하죠. appliance 준수. 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in Appliance with 무엇을 따라 준수하며 라는 뜻의전치사 with 수반과 i n i 과 standard 뭐 어이가 짝짝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석 붙듯이 어, quality standard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실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겠어요. 투정사부사적 용법으로 쉼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갑자기 뭐 지진나는 소리가 막 나는데, 이곳은 불꽃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행사만 있으면은 불꽃을 마구마구 튀겨대는데, 어, 불꽃이 비싸움도 불구하고, 그 불꽃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어, 낮에도 불구하고, 네, 안 보이는데도 결혼식이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은 막 야, 저렇게 어, 불꽃을 터뜨리더라고요. 음. 자, 7번 갑니다. 아, 어, 우드를 앞에 놓고, 그로소리 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그로소리 샵은, 어, 동사, 지 명사가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산 표시가 없어요. 그쵸?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단어가 동명이 다 되는데, 자, A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이게 더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가 보일 텐데, Otherwise 는 달리 다른 식으로 나는 부사예요. 자, rather 는 would rather 비교급의 관용조표 a than b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씁니다. b 보다 차라리 a 이렇게 그래서 동사를 어, 원형을 붙여서 이거를 조동사 취급하거든요. b 하는지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자, carefully 는 주의 <웃음> 깊게, far f r t h e r 더 나아가 비교가 동작에 대한 비교가 여기서는 아님을 좀 발견할 수가 있네요 전치사 국끼리의 비교죠 인디이비닝 보다는 인디아프터눈에 차라리 그로서리 셔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앞에 어 s 베이가 데디아를 밝혔다 그래서 답이 would rather a a n b의 b가 정답이 됩니다 8번 자 얘는 형용사 어법 문제 같지만 어디까지 겸비를 살짝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어휘 어법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문제예요. 미스터치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A도 되고 B도 어법상 되는데 해석은 이그자스티드, 이그자스티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가셔야 되는데 이그자스티드는 감정이죠. 그럼 감정동사는 35개 정도 있는데 사람하고 붙어야지만 감정의 PP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감정의 IN는 g IN가 어, 스로운해석이돼서 사물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이그지칭까지 있었다면은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이그지스티브, 자 이것이 답이 됩니다. 리설치는 사람이 아니죠. 이그지스티브가 철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9번. 자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제를 좀 먼저 접근하는데 을 뒤에 피니시 현재가 있고 <웃음> 앞에는 음. 단순 미래가 아니고 미래 완료가 있죠 이러면 이제 공식화 하세요 by the time 보통 이제 앞에 쪽에서 이렇게 출제했던 거를 뒤로 빼도 여러분들이 요 단서만 눈에 딱딱 들어온다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 시제 그 다음에 뒤에 주절에서는 주어와 미래 완료 을 h a e pp 주어가 뭐뭐 할 때쯤이면 뒤에는 주어가 어떤 것을 완료를 할 것이다 이러듯이 돼요자 10번 자 일단 문장을 볼때 제가 항상 쉼표 먼저 찾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사 있는지 한번 봐라 또그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 굉장히 중요한 품사죠 문장 구성에 예, 쉼표는 문장이 몇개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쉼표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is 동사가 바로 붙었는데요 이 f a l s 가 주어가 안됨을 또알 수가 있죠 is와 f a l s 의수일치가 안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정답이 d가 정답인데 maintaining은 동명사가 답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거라고요 어 선생님 t 정사도 주어될 수 있는데요 명사 조정법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대 60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쵸 40%의 확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텐데 어느정도 기울림이 있다라는 거는 학습에 대한 분량이 그만큼 많은거 왜 용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례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아 이게 사례가 많고 사용이 많이 되니까 이게 선호가 되니까 어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그런 용례는 많이 언어를 좀 접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구정사를 주어로 볼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주어는 가벼워야 좋거든요 아이가 제일 가볍죠. 이런 무게는 뭐 극복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 다음에 이트가그 다음 가볍습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무거운 주어를 실현해요. 뒤로 뺀다는 얘기죠. 자 투구정사는 일단은 두 개예요. 미니멈 단어 두 개. 동명사는 한 단어죠. 어떤 게더 가벼울까요? 어떤 걸더 선호하고 동명사를 주어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d가 60대. a가 40. 그렇다면 d가 없다면 a도 정답의 확률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어. 자 11번 갈게요 어, over the years 이 전체자는 동사랑 붙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랑 붙고요 자 이런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쉬가 문두에 시작이 된다면 여기 들어가는 동사는 자동사가 다될 거라고요 자 근데 knowledge라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k n o w 명사를 주고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였다는 거는 시이 있다가 빠진 거야 대트가 목적격 이런 목적격 공개되면서 생략 가능.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갈 동사는 타동사 면서 k n o w 를 목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동사여야 됩니다 어 타동사 목적어가 서로 도움을 안준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k n o w 를 목적으로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k n o w 를 어떻게 했느냐 어드바이즈. 자 이거는 s o m e b o 가 뒤에 와야 돼요 사람을 갖고 어드바이즈 하니까 function 자 이게 이제 자동사가 가능하네요 뭐 기능을 발휘하다 이런 뜻도 있고 complete 자 knowledge를 complete 할수 없습니다. gain knowledge 자, 이게 답이죠. 얻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12번 uh, is opening for business. 자이 어휘 자체가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Uh,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한다라는 음, 개업을 하느냐 그 방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룬니가 답이라면 c를 어떻게 하실래요 음, 이런게 이제 a더라고요. 그렇죠 어, 아니면 c로 갔다가 a는 그럼 왜 안되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든가 자 그렇다는 것은 두개 동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탈락으로 빈도 부사의 동작의 반복성은 레귤러리 하든 루틴이 하든 이 오프닝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어떻게를 던져 놓고 들어가라 그랬죠부래서 어,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개업식, 뭐 절차 이런 것들이 또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죠. 자1 3번 음자 이거는 좀 독특한 구조 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표가 있다라는 것과 엔드 있는데 뒤에 절이 있고 쉼표가 일단은 좀 예사롭지 않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5년에 한번 꼴로 돌리다가 요거 요즘에 신토이 2016년 5월달 이래로 이제 바뀌면서 아, 지금 1년이 넘어갔네요 그쵸 벌써 자 죄송해요 제가 아, 무슨 말요지 진도로. 보통 다뤘던 식은 이렇게 문제를 다뤘었어요. 절 이렇게. 이제 쉼표에 대한 부분은 찍고 안 찍고의 이제 선택은 글쓴 사람의 선택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쉼표를 빼놓고 and therefore. 더스 덴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냈거든요 그러다 이제 there after를 한번 내더라고요 덴의 동격에 there after 내야 될 때가 아닌데 또 내고 싶으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죠 이런 형식을 냈다가 아또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뭐겠어요 여기의 동격 as a result 자 c 정답 음 그러므로 자, 여러분, 접속부사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부사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파, 파트 5에서. 자, 14번 넘어가죠. 자, 14번은, 오케이. 자, 아까 우리가, 어, knowledge를 갖고 기인을 풀었다면, 이건 이제, 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쵸? select를 놓고, select의 목적으로 앞에 둬야지. 자 이렇게 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가 있다 빠진 거예요 데트가 있다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디렉터가 셀렉트 할수 있는 대상과 이 대상이 f 트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 another 자 안됩니다 그쵸 음, few 자 이거는 뭐뭐 어, 뭐 언급이 된 거에 대한 뭐몇개 어, 복수 예, 명사인데 어가 빠질 경우에는 부정의 뜻이 되겠고요. something, 자, anyone 이둘 중에 하나인데 something은 사물이고 anyone은 사람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someone을 할래, anyone을 할래.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 사물로 판가름해라 라고 해서 약간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비례식을 드리면 은 특정인이냐 어? 아니면 불특정인이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어, 근데 candidate p 이좀 어려웠던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풀을 보통 이제 외래어로 이런 경우에 쓰는데 어, 수, 수영장이 아니고요. 인력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인력. 그래서 candidate 인력 자체가 is so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후보자의 그 집단 군단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소대문이 인과관계니까 또 내용이 여기서도 잡혀져야 되겠죠 아까 인과관계 양보 역적 목적 네 가지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it 이게 어 적임자라는 뜻이 있어요 적합한 적임자 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람 명사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er or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edition 이런 것도 좀 사람으로 사용이 되죠 증원 음. 자 그래서 답은 애니원이 어,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제 n 먼하고 애니원에 대한 어의 음, 비교면은 특정인이 아니라 디렉터가 고르는 누구든지 적용자가 될 것이다죠 왜 쏘대시 so 구문이 너무나 어, 인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15번 From a single s t o r e to 자, from a to b 에로부터까지 어, 죠 그죠 Antispain 타동사입니다 목적 없어요. 자 elaborate도 타동사예요. further, further이 음.